여러분들은 체중계에 얼마나 자주 올라서시나요? 다이어트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체중을 자주 측정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은요 하루 아침에 크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요 하루 쫄쫄 굶었더라도 내려간 체중의 대부분이 수분입니다 반대로 하루 폭식으로 왕창 먹어도 올라간 체중의 대부분이 붓기이고요 그리고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활동 부족, 순환 정체, 변비, 생리로 인한 호르몬 작용 등등 등 우리의 체중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큰 편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인즉 체중을 굳이 자주 측정할 필요가 없고요. 궁금하시더라도 의식적으로 체중계를 멀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끊임없이 반복해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의 내 체중을 확인한과 동시에 식욕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이렇게 식단을 열심히 지키다가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감량폭이 별로 없어 그럼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체중이 이거밖에 안 줄었단 말이야? 하고 식욕이 오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쟀을 때 체중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대로면 그대로인 대로 스트레스 받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마음에 안심이 들어서 또 식욕을 유발합니다 기대보다 내려가 있으면 좋긴 한데 방심한 마음에 이게 또 먹게 됩니다 식욕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체중 측정은 되 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더라도 1, 2주에 한 번씩 아침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셔야 되고 물론 이때도 그냥 그저 편안한 마음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여지껏 매일 체중을 측정해와서 하루라도 안 재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중 측정 대신에 매일 드신 칼로리를 확인하세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체중, 칼로리, 공복시간 이세 가지의 숫자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지금 그럼 체중에 대한 강박이 너무 심하다면 체중 확인 대신 칼로리를 체크함으로써 체중에 대한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 칼로리 체크할 테니까 하루에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루 적정 칼로리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 <웃음> 여기다 띄워줘야지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루 권장 칼로리는 표준 체중과 활동지수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표준 체중은 여러분들의 키에서 빼기 100을 하시고 거기에 0.9를 곱하면 표준 체중이고요 활동지수는 내가 평소에 얼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데 나는 거의 하루에 활동량이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요 라고 하면 25로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규칙적인 생활은 해요 대중교통 이용하느라 조금 걷기도 하고요 하신 분들은 30에서 35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저는 육체 노동을 합니다. 하루 활동량이 엄청나요. 혹은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하는 분은 4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하루 권장 칼로리가 이만큼 먹었을 때 체중이 유지되는 칼로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00 칼로리를 빼면 다이어트용 하루 권장 칼로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은이라는 여자 여자아이가 있어요. 지은이란 여자아이 키가 163이고요. 사무실에서 일을 해 평소에는 앉아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6천보 이상은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지수를 30으로 잡고 키163 빼기 100 하면 63 거기서 곱하기 0.9를 하면 56.7이 나와요. 표준 체중이 56.7 여기서 활동지수 30을 곱하면 1701이 나옵니다. 그럼 지은이의 하루 건장 칼로리는 1 7 0 1 1 칼로리고요. 다이어트용 지은이의 하루 권장 칼로리는 여기서 500을 뺀1201 칼로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하루 권장 칼로리를 계산해서 오늘 먹은 양이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물론 칼로리보다 중요한 건 영양 구성 그리고 얼마나 잘 흡수하였느냐라 칼로리만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의 편안함을 찾아줄 지표로 사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여유롭고 오늘은 조금 잘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은 다이어트용 하루 권장 칼로리에 맞춰 섭취하려 노력하시면 되구요 어, 오늘따라 식욕이 올라서 이 칼로리로는 도저히 안되겠어 아니면 나는 이미 하루 권장 칼로리를 다 먹었는데 약속이 생겼어 술 약속이 생겼어 친구가 나오래 하는 날은 조금 더 올려서 하루 권장 칼로리에 맞춰서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물론 그 이상 먹게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음날 섭취량을 조금 줄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체중에 대한 강박이 심하신 분들은 체중 측정 대신 칼로리 측정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칼로리 계산 칼로리 확인에 대한 강박도 천천히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 계산이 어렵다면 팻 시크릿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어 근데 선생님 나는 그람수가 너무 어려워야 하는 분들은 웬만한 대부분의 음식이 종이컵한컵 정도의 양을 100g이라고 치면 됩니다. 너무 또 정확하게 재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실 것 같은데 탄단지 비율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뭐 6대 3대 1, 저탄수, 고지방 너무 종류가 많죠. 근데 우리가 매일 그 영양 구성을 뭐 로봇처럼 적정 비로딱 찍혀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밥 드실 때밥반 공기 먹는다. 샌드위치 먹을 때빵반 뗀다. 이 정도만 챙겨 드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너무 그 영양 구성에도 틀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오늘의 제탈 다이어트에 대한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